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30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 45페이지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지가 어언 14년이 흘러갑니다. 14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자기가 점점 나이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을 딱 결심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는데. 자, 외산중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야곱 스토리를 성경 구절로 많이 읽을 거예요. 어, 제가 이 야곱 스토리 설교는 이 설교 형식으로 내로티브 설교, 스토리텔링, 어, 이야기식 설교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잠깐 깜빡 놓치면 이제 앞뒤 연결이 잘안 되어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쭉쭉쭉 따라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것이 오늘도 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쫙 펴면서 쭉쭉 읽어 나가는데 같이 우리가 말씀의 길을 오두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 자, 내가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뭔가 이제 결심을 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한마디로 삼촌 이제 내 처자식과 함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래요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이제 이 제안을 자기 외삼촌에게 합니다 자기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데는 이 라반과 약속한 기한이 있죠 14년 라해를 얻기 위해서 그 14년의 그 기한이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데는 더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의 본심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29절과 30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대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본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릴까. 이게 야곱의 본심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이 라반의 재산은 거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부터 저 본문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라반의 집을 크게 복을 주십니다. 마치 저는 저 본문 보면서 이게 구약의 흐름을 아주 중요한 이또 반복적인 원리일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이, 이 믿고 하나님의 택한 야곱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만의 목적이 복을 받더라. 이 이야기가 야곱에 게만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나와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받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이, 이 본문하고 이 본문이 같이 겹쳐집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의 위치이다. 아멘 요셉 때문에 누구 집이 복받았다? 보디바질이 복받았다. 야곱 때문에 누구 목축이? 라반의 목축이 복을 받았다. 어,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성경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장에 우리 식구들 많잖아요 목장에 식구들 보면서 어느 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야 집사님은 우리 목장의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보고도 그렇게 계속 격려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거야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을 받는데 이 사실 복을 받는 집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이 은혜와 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장은 진짜 저렴만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야곱이 이렇게 좀중얼거립니다 외삼촌은 저렇게 복을 받아 번성하는데 나는 언제 지방칸네라도 마련하지? 이 이야기를 자기 심중에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빨리 독립해서 번듯하게 살고 싶은데 시간은 흐르고 처자식은 많아지고 나도 뭔가 내단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인생은 끝낼 수가 없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지 이 이야기를 야곱이 이제 심중에 가집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라반의 집을 일으키는데 큰 공력을 세운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그 집에서 뭐 무보수로 일한 이유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식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그런데 보니까 남은 잘 돼, 어, 외삼촌은 잘 돼, 허탈감, 초조함도 사실 있었지 않았겠어요?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어떤, 근시, 뭐, 어떤 조금 걱정, 어, 이런 것들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툴툴 털고 내가 또 다른 결심을 해야지. 아,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결심을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야곱의 심중을 딱 낚아챈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신 라반이죠. 그 라반이 야곱의 심중을 딱 알아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야곱에게 반응을 합니다.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삭설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 나와 계속 함께 있겠나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것 내가 다 알거든 떠나지 말고 함께 이 짝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품삯을 당신이 정하면 내가 탁탁탁탁 쳐가지고 다 줄테니까 나와 함께 머무르자. 이 제안을 라반이 야곱에게 합니다. 자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응대할까요? 자 31절과 32절에 야곱의 응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러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러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자, 야곱은 내 품삭 같은 거나 기대하지 않아 삼촌 근데 내가 한 가지 내가 제안은 좀 할게요 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14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한 번씩 간혹 그 알록달록한 양들이 한 번씩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나 야곱은 품삭스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알록달록한 점이 있는 새끼가 나오면 삼촌 그거 내할게요이 제안을 야곱이 합니다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이 어떻게 말하면 바보스러운 제안입니다 양의 속성을 안다면 이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흰색이 우성이라서 흰색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어요 만약에 야곱이 새끼 낳는데 계속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새끼가 많이 태어나는데 그것 달라고 하면 라반이 어떤 인간입니까? 절대 안, 허락을 안 하죠 그런데 야곱이 양집에서 보니까 간혹 한 마리씩 아롱지고 알롱이 달롱이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데 그거 정도 요구하면 저렇게 깍 쟁이고 구두센 삼전도 허락할 거야 하는 마음에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제안을 받은 라반은 속으로 탁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맞아 그거 뭐 간혹 태어나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 제안에 내가 성낙을 하네 그렇게 이제 성낙을 하고 약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라반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 야곱과의 약조를 맞은 라반이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세요. 세자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느라 허,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라반이 머리 팍 굴렸어 이게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이 함께 섞여 있어도 우성이 흰색이라서 단색이 양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쩌다가 나오는데 이 라반은 그 중에서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걸 따로 딱 떼어가지고 지 아들한테 주고는 사흘길 떠나라 사흘끼리 보통거리가 아닙니다 짐승들끼리 교배를 할수 없을 정도 격리시켜버리고요 단색 양만, 흰색 양만 이네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이 유전공학적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들과 염소들 태어날 확률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야곱입니다 <웃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그렇다면 야곱의 수중에는 어떤 짐승들이 있는가? 흰색 양들만 저러미 단색의 양들만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야 지켜되는데 자신의 수중에 있는 짐승은 모두 흰색이라 그러니까 이 알록달록한 이 구조를 가진 이 모양을 가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남도 아닌 외삼촌인 자가 치독하지 알록달록한 것은 한 마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알록달록한 이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속에서 막 부하가 오르죠 내가 14년 동안 무부수로 일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솜에 붙들고 좀 있었다오 그래도 제안을 한게 그래 네가 풍상할을 정하고 어떻게 하다어 가득 태어나는 그양한 마리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원천 봉쇄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양치라고 하니 속에 부하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아니 여기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 진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아 도대체 이, 간혹 태어나는 그거 한두 마리 내가 좀 얻어가지고 내품사으로 하겠다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 원천적으로 봉쇄하더니 에이 치워버려라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딱 마음을 내가 틀면 먹겠어요 왜 여기서는 더 재산 불릴 만한 끈덕지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군다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머리 잘 돌아갑니다 야곱도요 절대 지기 싫어하고 손에 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주 이건 제가 볼때좀 반전 같아요 뭐라고 36절에 이야기하느냐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쥐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와! 야곱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바보처럼 라반의 뜻을 순전히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모렴치하기도 하고 이런 외삼촌의 처사에 대해서 막 항의도 할수 있는데 여러분 사태질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삼촌이란 자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순순히 그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의 아들들 아롱지고 점 있고 하는 양들 다 모아가지고 사흘길 떠나자 그다 보내면 가라 가라 가라 너그 양들은 우리 절대 안 섞인다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보내고 거리를 둡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단색의 양들을 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야 이거 보통 숙제가 아니다 이거.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지 이 부당한 처사 자기에게 확률적으로는 알록달록고 재미있는 새끼가 나올 확률이 극히 극히 제로에 가까운데 치 똑똑한데 야곱이 똑똑한데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치밀한 두뇌가 작동되는 사람인데 아니 야곱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지? 캐션마크가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4년 정도 속았으면 됐지 또 삼촌이 속이는 거 뻔한데 허 묵묵히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는 보물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행동 했을까요? 저는 바로 거기서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제가 10편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10편이 많아요 그 중에 138편을 제가 또 많이 좋아합니다 138편의 마지막 부분에 저 구절 때문에 제가 시편 138편을 굉장히 제 가슴에 쑥 담고 삽니다 148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어쓴 것을 바라지 마옵소서 그런데 저게 지금 개, 우리 개정판입니다 우리 개개한글판 성경에 저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호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화. 저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라는 그것이 아주 불합리하고 그것이 너무 나 엉터리지만 엉터리 같지만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에게 내가 쏟은 만큼 응터리에게 내가 쏟았지만 그것이 응터리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와 저는 저 본문 내 가슴에 담고요. 언제나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시켜보는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났다, 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신가? 하나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열어주실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언제나 관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만약에 이 일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바보스럽게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보상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지 나를 유익하게 하시지 이 말을 적응해 보면 흰색이든 알록딱이든 색이든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나와 관계된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손을 이루실 것이고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흰색이든 알록딱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역사하시는데 전혀 개치 않는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야구원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본문에 보면 이것이 연결되어져요 야곱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이런 조건으로는 안돼 아니 이런 조건으로는 내게 양이 생길 리가 없지 만약에 확률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했다면 손 놓아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으로 야곱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수 있는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말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이 구절이 개역 한 글판에는 나의 공력을 따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나의 공력, 나의 공력,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썼고, 정성을 썼고,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불려한데도. 이 야곱의 태도는 참 우리가 정말 본받을 태도인데요.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도 라반의 양을 쳐 왔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어떻게 양을, 어, 돌보았는가? 창세기 30장 29절에 보면 자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죠? 이 말은 진짜 열심히 내가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맞죠?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무보스로 돌아오는 게 꽝인데 최선을 다하냐고 그가 성실히 이랬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자 그리고는 저 구절이 지금 상황에 연결시켜 보죠 지금 자기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죠 자기는 그뭐말달당한 점도 있고 이런 양들 같이 치면서 어쩌다가 태어나면 그거 자기가 얻으려고 그랬는데 와 천전히 구별시켜가지고 이건 자기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도 야곱은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 안에서 그의 태도는 변함없는 성실 변함없는 최선 이게 야곱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야곱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다 할렐루야 나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간섭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내가 목회가 제가 하고 싶은 사실 올인 하고 싶은 건 아닌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음악도 하고 싶고 등산맨에 산에 다니면서 막, 예. 산지기도 좀 하고 싶고 제가 한 번은요 대학 다닐 때와나저 치리산 산장지기 하고 싶다 <웃음> 산에 사, 산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 신이 내린 직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은 없어요 <웃음> 내 마음에 꼭 드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16년에 한국 고용복지회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우리 한국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라고 점수를 냈는데 55점 한반 정도는 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처자식이 없다고 한다면 나이게 당장 떼어 치워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 처음에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졸지에 미디안 광야를 떠돌며 양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것이 모세의 총착지는 아니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단련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궁 생활을 하다가 처음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대접받고 풍성하고 인정받고 명예를 가진 그런 데 살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양들이나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미칠 것 같았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열악한 광야에서 가축지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죠 모세가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비전받고 하나님의 꿈 받아가지고 그가 다닌 첫 직장이 어딘줄 아세요? 보디발 집의 노예입니다 요셉의 첫 직장은 보디발 집의 노예예요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요셉은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 요셉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었지만 그 속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버텨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버텨내야 돼요. 이 버텨내면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버텨내면 영성. 이게 뭐냐니까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걸 박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속에서 도우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지 손해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버트넴의 영성이 40년간 필요했어요 요셉은 13년, 야곱은 몇 년? 1 0년 이야 하나님께서 버트넴의 영성을 용강로처럼 치독한 라반을 야곱에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다루시잖아요 이 야곱을 이야 마치 용광로 같아요 그 야곱이 그 버텨냄을 잘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그 속에 떡 집어넣었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생각하셨는데 셔그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함께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땡치면 자기는 우선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나를 다루시고 어떤 내 인생의 프로세스 가진 가운데 필요한 시즌이고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다 피하고자 편안하고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이 사실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단지 모조리 흰색이었죠 이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만약에 그 땡치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랬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과정이 과연 있었을까? 아니에요 자그 과정 속에 야곱은 묵묵히 그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양을 치는데 성경 읽어보면 좀 묘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인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다가 껍질을 쫙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면 껍질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나죠 그러면 흰 줄무늬처럼 생겨요 그 줄무늬를 쭉쭉 나뭇가지를 내어가지고그 가지를 흰 줄이 있는 그 가지를 양떼들이나 염소들이 물먹으러 오는 그 물가에 떡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우고는 양떼들이 에 하면서 그거 보고 물 먹고 에 하면서 그거 보고 물 먹고 가서 새끼 베기하고 이런 일들을 야곱이 하여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아왜 저런 행동을 하지? 뭐 그가 하나 행동하는 가지고 제가 무슨 상징이 있을까나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떼들이 물 먹는 개천에 세워 놓고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갖게 하는데 그런데 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쑥쑥 태어납니다 아롱이 쏙 나오고 달롱이 쏙 나오고 알록달롱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얼룩무늬 가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었는데 얼룩한 것, 점 있는 것들이 쑥쑥 태어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실래요? 이거는 요즘 공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죠 만약에 야곱의 그 머리 잘 써가지고 그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야곱의 머리 잘 써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곱의 성공 스토리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개인 성공 스토리지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만약에 야곱의 머리와 지재주와 경험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이야기는 야곱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다 우리는 야곱이 내리는 결론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야곱이요 나중에 엄청난 이 번창하는 양 떼들 염소대들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얻게 되는데 결론을 야곱이 뭐라고 내리느냐 야곱과 라반이 결별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을 주목해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외삼촌 내가 지금 수많은 때를 거느리고 내가 고향으로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삼촌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제 빈손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빈손이 아니고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제가 고향으로 갈수 있었던 것은 여호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관계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결론을 야곱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20년간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관계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셨고 나의 유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셨다 마지막에 너 앞성이야 그렇게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수완도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자료를 검토하고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과학을 동원해도 변수가 일어나요 변수 꼭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 나사 최고의 과학자들 모인다 아닙니까? 그미 우주 항공국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거기서 실패가 일어났는데 그 실패는 대단한 실패가 아니야 나사 한개 잘못 바뀌고 잘못 끼워졌을 때 변수가 생기더라 농협, 계량, 품종, 계량하는 사람들 막 연구하고 막또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험해가지고 품종 계량하겠다고 딱 만들어 놨는데 그에 실험하는데 변수가 생기죠 크아, 태풍이 와가지고 쓸고 가지 않나 풍수해가 나지 않나 병충해가 생기지 않나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인데 돼또 되는 게있어 할렐루야 어, 어떤 것은 예상 외의 수학을 거둡니다 생각한 이상의 결과가 나오죠 아잘 되는 것에도 변수가 있고 안 되는 것에도 변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손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지금 야곱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 이삭이 참 요셉에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근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백 배나 수확을 얻었다. 아니 다안 되는데 남들은 다 흉년 들어서 안 되는데 이삭은 왜백 배의 결실을 얻죠? 이게 변수죠 이게. 그 이삭시대에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과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별 묘수를 다 동원해도 인간 편에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쑥쑥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되죠 뭘 믿냐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변수를 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인생은 알수 없는 변수의 싸움이고 변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인간이 알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우리 생애 가운데는 있습니다 해석이 안돼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영역들이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꽤 많아요 제가 이 우리 같은 이런 집안에서 내가 지금 목사 사역하고 있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7살 때 부산대학교 대 들어갔잖아요 6개월 만에 피아노, 바이얼부터 베토벤, 소나타까지 쳤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음대 입시 때 피아노, 베토벤, 소나타 1분을 쳤어요 최소한 3년은 쳐야 1번을 철수 있는데 6개월 그것도 비전공가한테 일주일에 한번 레슨 받아가지고 베토벤 쏘나타 1번을 쳤습니다 안 놀래시네 시랄이 게 설명이 안됩니다 그 부산대 원는 27살에 그것도 여러분 장학생으로 아좀제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이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취잘난 맛으로 다잘 된다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내 힘으로 노력했더니 이거 했더니 되더라되더라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재주로 해봤지만 내가 딱 치밀하게 해서 해봤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변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측은 하지만 그것은 예측일 뿐이에요 99%의 실패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힌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에도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야곱은 막판 뒤집게 해서 완성했어요 창세기 30장 43절을 보세요 세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여 요즘 말로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양들을 낳으면 알롱이 또 달롱이 알롱이 달롱이 쭉쭉쭉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박이지 대박 라반도 알아서 어떻게 주인이 저렇게 일어나지? 나저 라반도 고백하잖아 하나님 하셨어 이야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야, 뭐또 없나? 뭐 팁이라도 없나? 영적 지혜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게요 이, 어 야곱의 그 막판 뒤집게 뒷면에는 이런 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0장 38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내서 흰줄 무리가 생기도록 만들고는 그리고는 그 나무 가지를 개울까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곳에 세우고 더 세워라는 단어. 저걸 주목할 줄 알아야 돼. 저게 야차근데요. 영원히 놓다. 설립하다 약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28장 18절 1 9절 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야차그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돌을 세웠어요. 근데 돌을 세우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세기 31장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야차그. 다음에 35장 14절과 15절 세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곳돌 기둥을 야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은 뭘잘 세우는 사람이냐? 뭔가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세우는 행위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구유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우는 일도 이 연장선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해 하나님의 괴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리고는 자기가 뭔가 좀 묘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또 껍질 벗겨놓고 딱 나뭇가지 세울 때 그것은, 아이고, 이렇게 생기면 뭐 어떤 뭐, 뭐 주술적으로 양떼들이뭐 별이 뭐, 뭐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세우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 나뭇가지 여기 세웁니다. 하나님 이 가지를 보는 양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양들을 얻게 될 줄로 믿어봅니다 하나님 뭐그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하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에서 돌을 딱 세우고는 그게 뭐냐 자기 신앙과 관계다 하나님 여기에 돌을 세웁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돌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배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직장 생활도 그래요 어, 내가 다니는 이 직장 그냥 내 밥벌이 하라고 내첫자식먹게 살리라고 주신 직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야차거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일대 생활을 합니다. 내 처자식과 내 가정이 여기서도 물질의 공급을 받겠지만 하나님과 저는 관계하여 야차거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의 일부분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 일터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차거 하는 거예요. 야차거 하는 거 할렐루야. 야곱은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일 따로 있고 세상일 따로 있고 아니고 여기서는 임자하고일태에서임자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아멘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는 지난 20년 동안의 힘든 하란 생활을 통해. 놀라운 한가지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장자가 되려겠지만 되지 못했고 부자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고요 온갖 속임과 술술을 동원해 보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 시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야구비 입에서 은내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일 후에 터져 나와요 자 여러분 구절 몇 구절만 띄워 볼게요 33장 5절 보세요 시작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33장 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33장 8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사 하면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 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더라 그 인생에 얻은 일종의 결론인 셈이에요 그렇서막 입에서 은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물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설명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날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런 지역에서 이만한 교회 건축하면 안 돼요 어떡 하실래요? 우리 교회가 아주 가까운 교회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교회도 우리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짓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좀 지을까 고민 중에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을 콜 했는데, 안 옵디다. 근데 그게 왔어요.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차를 탁, 아, 장로님이 이제 픽업을 하고 오시는데, 교회 짓는 얘기를 딱 하고, 쫙 둘러보시더니, 부흥의 첫날, 이런데서 교회 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사업까지는 안목이 있어요. 일산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수만 명 모여요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인데 똑와가지고 이런 데서 교회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못해요 어찌할랍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장노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참 믿음이 있으시다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데는 하나님께 야차거 했다 하나님 이런 지역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런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야차한 우리 장노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확률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교회가 안 돼야 될 그런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변수가 작동되는 거죠. 이 확률 게임이 아니었어요. 확률 게임을 하려면 신막 개발이 되어지고 막 이사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되는 구조거든.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도 안 해죠. 그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수는 누가 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도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지역에서 이 성전을 지키하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다 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에서도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최후의 결제자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인생의 결론도 그 누구에게 달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야곱의 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늘 작동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일태에서도 야곱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엉킨 땀이 막 흐르는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야차가 하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이죠 믿음을 갖고 사는 당당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손에 작동하심 아멘. 하하, 완전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천 봉쇄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와일터에서 풍성한 은혜를 거두잖아요. 자, 우리 찬양할 시간